오른 개천항이고요. 예, 예, 예. 예. 그리고 홍보관이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예. 여기서부터 중간에 원산도고요. 여기가 예, 예. 그리고 저기 뜨거머리 있는 게가 태양광 안면입없다 왜 <웃음> 지루할 것 같아? <웃음> 얼마나 걸리는데 시간 볼 걸? 거기 너무 바다나 70대다, 씨. 70대다? 오늘 70대가 사라졌어. 정상에서 우리가. 오늘 사진 찍으라고. 뭐 어떻게 하라고. 있는거지 지금 밑으로 들어가는거지 아니 응. 악세서요 안밟는데도 차이가 <웃음> 안밟았다고 아, 지금? 와 지금 떨어지는거 여기서 너무오르이아 그래? 근데 이렇게 지하로 되어있는 느낌은 안받아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은 안받아 그거 귀도 안먹고 하네 피0트리로 가야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어. 최고야 응. <웃음> 진짜 우리나라 저게는 오르막인 것 그러게 이제는 지상으로 나가는 건가 벌써? 벌써? <웃음> 해도해도 80m. 그래도 지하철보다는 높네. <웃음> 그래서 기가 안 먹먹는 거야. 우리나라 지하철 엄청 깊대. 특히 막그 4호선. 솔직히 볼건 없다. <웃음>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. 똑같이 뭐 터널이. 그래서 이런 걸딱 이해하기로 해야지 곡선을 이렇게 오차 없이 뚫어서 하나로 연결해서 이쪽에서 뚫고 저쪽에서 뚫고이게을거아냐야 대단한 거지 카메라를 두 개를 들고 찍어야 돼 아니 여기 밑에 이렇게 장착해야 돼 아, 그래서 중간에 이런 비상구 같은 것도 찍어줘야 돼 봐봐 S자로 꺾이잖아 분위기는 안좋네 너무 음... 우연해야이 수빈아가 최고야 해저 정점이네 진짜 국뽕이다 국뽕 국뽕에 진짜 몰라 타 차. 너 옆에는 인도인가? 아니면, 아니, 비상, 비상길인가? 잠깐만. 단속구나, 단속. 출구 단속. 아, 속 여기 옆에는 인도야? 비상구야? 뭐 같아? 30분? 30분은 무슨 30분만 하고 있어 원감도 해야 돼요 원감도 해야 돼응 <웃음>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어차피 찍을 거영목한 찍어 명목항은 저쪽으로 가야되는데, 또? 뭐? 아니, 아니, 영, 저기, 다리. 방. 나 힘들어도 그냥, 얘도 카메라다. 얘는 누구야? 대단하다. <웃음> 얘는 VR 찍는 거고, A번 다 하고. 아, 그래? 길? 응. 그렇지. 저런 건 이제 누가 먼저 그렇죠. 움직이는, 어떻게 이렇게? 아니면 이렇게? 맞나 봐. 왜 하얀 거 눈이 눈아나열유교 건너서 차나 한잔하자. <웃음> 아 하늘 예쁘다. 나 이거 몇개 커트 커트 해가지고 나중에 줘봐. 눈빨라 안 잡혀가지고 흔들려 저, 저기가 앞뒤로 아이쁘다 진짜 야 카메라도 많이 설치해놨네 <웃음> 아까 100, 100km <웃음> 계도를 좀 해야 돼. 개도 기간이 좀 있을 거야. 바로 안 잡지 않을까? 잘몰라 너. 이거를 강약 강약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비상구 있는데 지나갈 때는 천천히 지나가면서 비상구를 화살표로 한번 보여주고. 아니뭐 뭐 그래도 아니 글씨로만 다 글씨로 할거 아니야. 땅값이 어마어마해요.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기술 대단해. 저녁기도 좁아. 저녁기도 많이 들잖아안 보고 막 보고 싶어. 하늘도 예쁘야. 타다 싶다 같은데? 아니, 저거 보자고 이게. 쪽으로 해가지고 한 15분 20분이면 되겠네 15분이면 뒤집으쓰 길이 엄청 밀릴 것 같은데 주말에는 아 그러겠지 저것도 없었던 건데 어떤 거? 저거 타워 타워? 저커피숍 있는 자리 아니야? 그거 그러니까 뭐지? 무슨 타워지? 건물 같아 야 여기 다 파란색으로 잘 맞춰서 이쁘다 여기 여기 날씨 흐려서 빨리 이걸 앞에, 앞에 어떻게 해봐 뿌얘져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다 파란색으로 찢어잖아 이쁘네 아, 아 그래? 그런가? 어, 어 나폴리처럼? 어. 그러네 그러네 아, 내가 지금 여기 못 봤어 안 보여 야 방수도 파란색으로 했어 목상 아, 좋네 저저 우에 저 저런 것도 다 그렇게 했지 이거 여기 건물 짓는 건데, 이건 무슨 뭐야? 라인 같은 거 케이블카 설치하려고. 아, 이씨 케이블카요? 어디로? 어디로 그거 하려고 오는 거 같은데, 타워 타워선 하는 거 같은데, 타워. 파워, 파워 네? 11분, 10분이네. 10분 여기까지 앞뒤로 시간 짜르면 음, 커피 한잔 먹고 하자고. 그요 아, 저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? 저기서 유턴해야지.